조심해요. 조심해. 똑바로. 똑바로. 똑바로. 가자. 이 친구들은 이제 다국적 오, 팀이고요. 이야 여기는 잘생기지 않으면 못 들어오겠어요. 저는 오늘 출연한 가시 같은 BTS. 이 니키라는 친구인데요. 어렸을 때부터 춤추 친구인데 3살의 때에 마이클 잭슨의 DVD를 보고 스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. 아까 전그 시선 처리하는 게 남달랐어요. <웃음> 지금 16세예요. 이 친구가 1년 1년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울지 기대가 됩니다 오오오오오 <My> <웃음> <신기해요. My> <웃음> 무대를 시작합니다. a e 이 Left to the r i g h We got making a k e i a n Put your hands i the air m i o u bounce left to t h right p o p p i n WE CHOPPING OH YOU BIG BOY d o n t h e s l a c k I'M A SO y o u ON THE BONDS YOU DON'T MISS MACK I'll be a neighbor I m o s t be straight fat Throw back I'm a choice on the a t r a c k speed 3-2-5 I'm a side to see SIDING g o i n DROP THE BEAT WE'RE GETTING d p IN THE b o d y DON'T STOP SORT h e EASY PUTTING THE BUDDY DROP Cause man, we jumping and popping, we jumping.